안녕하세요.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 이 말은 정말 어색한데요. 이미 전문가들인데 교육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어, 규정을 함께 정해서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이 멘토링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육이라기보다는 멘토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창업자의 어떤 성향, 창업자의 사업 준비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멘토가 해야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기준으로 해서 좀더더 더 창업자에 맞추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전담 멘토로서 효율적인 멘토링을 어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기준으로 볼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멘토링 또는 뭐 멘토,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된 문헌들이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좀더 이건 제 관점에서 아, B, No, To 이렇게 가장 역량으로 창업자를 위한 특히 우리 창업 멘토가 가져야 되는 역량으로 리더에 대한 특성으로서 어떤 가치관 또는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그 창업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는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할 얘기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토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BKD 역량 모델을 잠시 소개를 했고요. 이건 뭐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요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멘티가 그 그죠? 저희들 같으면 창업자들이그 창업자가 멘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처음 창업을 하는 경우이고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인 분들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과거 경험이거나 또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 창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이제 경험을 할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제가 어떤 기술적인 요소는 얘기해 줄수 있지만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멘토도 하고 코칭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얘기이고 특히 예비 창업자들 경우는 사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어쩌면 준비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 이미 저희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창업자이어도 저희들은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멘토의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은 의무적인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을 하시면 힘들어서 아마 이건 계속 재탱을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함으로써 그가 변화되거나 또는 그를 도와주거나 변화까지 안 가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충분히 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근데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뭐 멘토링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의 멘토를 하게 되는 멘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더더 더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멘토링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조금은 한번더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창업자라고 쓰지 않고요. 스타트업이라고 썼습니다. 자, 스타트업.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벤처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스타트업으로 썼던 것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일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 같은 그런 조직 또는 대표님이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가는 또는 그 기업을 설립하는 데까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려면 우리가 바로 멘티에 대한 또는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또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으로 멘티의 이해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우리가 조직체적인 의미로서도 한번 볼수 있고 스타트업의 조건들 지금 제가 이제 특히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멘티를 예비창업자라는 표현 대신에 스타트업으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변화하는 현재의 트렌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고요. 너무나 빠른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는 산업적인 기술적인 요소에서 너무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조직체인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이나믹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조건으로 보시면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화입니다. 근데그 차별화는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한 차별화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창업자가 되어졌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뭘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예비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으로 더 표현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 대표님들이 대부분 본인의 아이디어 또는 본인이 생각한 것 본인이 경험한 것에 기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한 것부터 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잘 팔린 아이템으로 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의 모든 시작은 바로 고객인 거고 그 고객의 정의조차도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 잘못된 고객의 정의를 누가 인식해야 돼요? 멘토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가 인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여러한 환경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라 의미로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멘티를 이해하는 단계로 봤고요 앞에 말들을 좀정리를 하니까 스타트업의 특성은 고객의 큰 문제를 찾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솔루션을 찾는 것보다 더 먼저 수행되어 져야될 얘기고 근데 제일 처음에 대표님들이 지금 예비창업자와 만나면 바로 그들의 솔루션을 듣게 됩니다 즉 아이템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검증을 해주는 관점에서 이 솔루션이 어떠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지를 멘토님이 멘티들에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찾아보거나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제가 그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 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좀더 크게 갈수 있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심지어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1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멘토링조차도 만나서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으면 다 기차를 타고 가서 만나서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바로 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활동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이 변하면 따라 사업의 개념도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특히 멘티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사업의 개념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시면서 동시에 멘티들도 그렇게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버의 예를 세 가지로 그 사업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또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칭해주는 연결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결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시간대별로 요금 양도 다르게 하고 또는 어, 라이더들의 특성도 그죠 필터링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평판도 관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AI 기술도 적용을 하면서 무슨 비즈니스요? 추천 비즈니스로 바뀌게 됐고요. 근데 이제는요. 추천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내가 구독을 하는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은 차를 탈 거고 여기에서 쉽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라이더의 특성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게 되는 맞춤형 구독 서비스로 비즈니스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환경이 바뀌는데 이 기본적인 환경이 기술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 또는 문화의 방식 지금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면서 일어나는 결국은 이 어떠한 환경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즉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은 완전한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멘티를 이해하는데 그멘 멘토가 봤을 때 이러한 아이템이 실제로 사업화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멘토가 아 이러한 사업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업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사업의 개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함께 멘토와 멘티가 나누고 또는 멘토가 리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아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에서 문제의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의 시작은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고객은 문제라고 그래서 반드시 어렵고 또는 불편했던 거 고통을 받았던 거 불만으로 생각했던 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아이템이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라 거, 그죠?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 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보는 고객의 문제는 어떻게 정의할 거라는 걸한 번쯤 여러분들이 멘티를 만나 한번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이 문제라는 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의 불편한 점은 그 도로변에 실제로 많이 생겨나는 말의 대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는 불편한 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고객이 왜 마차를 탈까라고 고려를 해봤더니 마차를 왜 탔을까요? 마차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마차의 가장 핵심, 이동의 가장 핵심은 말이 아니라 바퀴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퀴를 활용해서 말이 끄는 게 아니라 다른 동력을 통해서 이 바퀴를 돌리면 어떨까 하고 나온 게 바로 자동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할때 그전에는 경쟁사 대비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잘할 수 있어? 물론 중요합니다. 왜? 경쟁사가 있다라는 건 이미 시장이 형성된 거고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고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창업자들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에 의해서 기술적 변화 또는 소통의 요소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면서 고객들에게 그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경쟁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유사하게 이 물건을 쓰고 있는 경쟁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이 생각도 못했던 시장으로 유도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확장성의 개념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게 바로 고객의 문제를 단순히 불편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걸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창업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멘티를 이해하는 데서 한 가지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은 트렌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트렌드 중에 모든 그 예비 창업자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성과라고 보는 게 이제 투자를 받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더 엔드의 목적은 뭔가요? 대표가 사업을 하는 가장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엔드 목적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성과가 투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훨씬 더 있게 되는 거죠. 투자를 받으면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트렌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마침 스타트업 레시피라고 하는 걸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이걸 활용해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투자 작년도 2020년도에 전체 투자를 받았던 건수가 816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조 원 가까이가 투자를 받은 근데 4조원 가까이 중에 2천억 원을 받았던 토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융 쪽에 관련된 회사가 가장 많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군으로 보면 우리가 컨슈머 테크라고 해서요. 마켓컬리 뭐 이러한 회사들을 다 컨슈머 테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그죠 받았던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투자를 받았던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0억 원 이상 받았던 것이 서울 쪽이 81건, 경기 쪽이 18건, 대전 쪽이 7건. 요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다? 이 말은 현재 이 시장이, 이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거죠. 관심을 갖는,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멘티와 만날 때도 약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 바로 예비 창업자들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예비 창업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단계에서의 특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형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의 형상화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데 그때에 원하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이거를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이 바꿔주는 이런 단계가 바로 예비 창업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단계라는 거죠 예비 창업 단계는 그래서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현재 사업화 지원금을 받은 거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내가 만드는데 또는 어떻게 파는데 얘를 쓸 건가를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예비창업 단계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창업자 대표님 혼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뽑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인건비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프로의 직원을 뽑으려면 그만큼 또다시 뭘 줘야 돼요? 인건비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창업기업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파트너를 네트워킹 해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근데 그 파트너를 정말로 적재적소의 파트너를 우리가 매칭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근데 저희들도 많은 이런 네트워크를 좀더더 더 많이 그 형성해서 이들이 좀더 필요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수 있는 프로세스가 좀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업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때 창업팀은 직원으로서의 팀뿐만 아니라 파트너도 어떻게 형성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팁을 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비 창업 단계의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바로 전담 멘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예비 창업자들이. 내가 왜 멘토를 받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 사업을 내가 따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데 멘토가 이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쉬우셨나요? 아니요. 절대로 힘듭니다. 정말 좋은 창업자 맞아서 정말 합이 맞다라는 얘기하죠. 멘토와 멘티가 합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갈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창업자 입장도 있고 또 멘토도 멘토 입장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의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이 항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의심이 되고 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규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창업자를 설득하는데 실제로 그건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멘토가 그거를 설득을 하는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 또는 창업자가 아직은 알지 못함에 인해서 어,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될때 여러분들의 그 제치를 통해서 어, 형성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업 멘토링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위해서 어, 좀 찾아보니까 창업 멘토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 주로 이제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만든 자료 또는 그 거기에 있는 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지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건 창업 멘토링은 비즈니스 멘토이고, 즉, 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멘토이고, 그 다음에 창업 멘토링의 목표는 이, 이 사람이 성공적인 창업 또는 초기 어, 사업의 성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공적인 창업 뭘까요? 제가 아무리 감상하니까 창업은 조직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래서 창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창업을 해서 그 조직체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창업 멘토링이 해야 되는 거이다. 라고 얘기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창업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답니다. 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모였어도 함께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내 창업자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창업자 입장에서도 왜내 멘토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각각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되어져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창업 멘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충분히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전담 멘토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업기업의 사업 진도를 점검하고 우리 대표님을 우리 멘토님이 만나러 가셨을 때 반드시 뭐 물어보세요? 사업비 잘 쓰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점검하는 가장 하나의 자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 뭐예요?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또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어떻게 인건비로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사업비 어떻게 쓰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얼마 남으셨어요? 이걸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멘토보다 예비창업 패키지의 전담 멘토는 먼저 사업의 진도를 점검하시는 게첫 번째 할 일이시고요. 그래서 진도를 점검한 다음에 조직을 만들게끔 기업을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을 하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은 어떻게 보강해야 되고 등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지만 이 동안에 대표님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을 다 해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좀 신뢰를 중간에서 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어떻게 쌓는지 각자의 스킬로 하시는 것 제가 여기서 아 이렇게 신뢰를 쌓습니다 이렇게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전담 멘토로서 해야 될 것들은 정의된 내용으로 보면 점검하고 창업을 할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자문을 하는 걸 우리가 진행하는 자로 전담 멘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전임 멘토랑 겸임 멘토가 나누어져 있는 거잘 아시죠? 자, 그리고 요번에 특히 이제 창업 멘토링 단계를 그 기존의 벤처기업 협회에서 만들었던 이 단계를 조금은 차용을 해서 요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멘티들이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았어요. 멘토링을 시작할 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간 기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멘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멘토링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더 더 임하는 과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멘토에 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창업교육에도 어 삽입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상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어 대표님들이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또내 스스로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아이템적으로 또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했나 라고 하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자가진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지를 여러분들하고 멘토링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 결과지를 우리 멘토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멘티를 진단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매칭이 되게 되고 그 매칭되어진 그 멘토와 멘티가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고, 8개월 동안 거쳐서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엔 최종적으로, 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두장 정도로 작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서 멘토링의 사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어 이번에는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진행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멘티가 하게 되는 단계는 아까 자가 진단 키트를 작성을 해서 멘토에게. 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공한 걸 통해서, 어, 멘토도, 아, 내가 이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매칭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매칭 결정을 하게 되면, 멘티들은 멘토링에 임하는 어떤 그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작성한 내용과 함께 멘토와 멘토링,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 계획서는 멘토 분들이 위주가 되어져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8차 동안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주간기간에 그 대표님의 자가진단 결과표와 그리고 계획서를 함께 보내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 후 이제 멘토링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 멘토링 활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월 2회씩 그죠? 2시간 이상 진행을 하는 거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매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간 기간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두 번은 현장 점검을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능한데 현장 점검은 반드시 2회 중간 또는 최종 현장 평가를 실시하셔야 되는 거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과정을 거쳐서 8차의 멘토링 활동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멘티는 어,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돼서 답을 하시게 되고, 최종적으로 또 멘티가 하나 더 활동을 하는데요.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하면 비교표, 그러니까 즉, 사전에 멘토링을 수행하기 전과 멘토링을 수행한 8개월 후에 그 자가진단지 예, 그 점수가 비교표가 아, 출력을 창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아마 한 결과표를 우리 멘토님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멘토님은 그걸 보고 정리해서 같이 창업 이음에다가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 멘토링 전체적인 패키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